제발, 제발! 어 피했죠? 오! 어어 오. 해보세요, 해보세요! 어어 <웃음> 뭐요? 뭐뭐 뭐요? 뭐뭐뭐 뭐, 뭐, 뭐? 아 무서운데요? 아 죄송해요, 제발! <웃음> 아니 와와나 거의 저건데? 나우디르급으로테대전난 <웃음> 빠른데? 나 너무 빠른데? <웃음> 네 오늘 시험하고 있어요. 나 마스터판 승리 수락하도록 하겠습니다. 임무가 들어왔거든요. 마스터판은 진지하게 돼요. 자 정글 나왔고, 자 탱커 있고, 자 원딜 나왔거든요. 솔라빔, 솔라빔 이상했고, 솔라빔. 야너 뭐야? 너 맹공 도왜 들고 있어? 뭔데?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.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, 야 야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야야 치워, 치워. 이, 이 이상한 거 치가 다 버려. <웃음> 제발. 아 만병통치제 늘었어 야, 이거 어떻게 하지? 오오오 어? 오? 오? 어디 오아 진짜지 진짜. 제발 피했고 설라빈 발사 독발사아 아. 여러분들 그 썬더 먹이만저 이거 썬마 게임이라고 아니 또 뒤로 쓴다 이거 진짜 아니 왜 이러냐고 진짜 제발 제발 제발 아 궁극기 발 되나? 사이다를 들먹여서 그런가? 이쪽으로 가시죠! 아 죽으세요! <목소리> 잠깐만, 나 빵점이야! 사이다 쏘고 나서부터 이래. 아니 사이다를 쏘고 나서 자꾸 뒤로 나가 이거. 아니 이겼는데 뭔가, 아니 받았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해요. 잠깐만요, 저1일텍인데요 일단 일단 돌릴게요. 일단 돌리고 빨리 돌려. 나 빨리 돌릴게요. 저한 번만 더 돌리면 안 돼요? 룰렛 한번더 돌릴 테니까 아이템 두개뺄게 아이템을 두 개나 뺀다니까? 아이템을 두개 빼고 한번더 돌렸는데 꾸대기가 나오면 그지? 근데 다음에 자 이상한 게 나왔어. 그러면은 이상하게나와도 아이템 하나인 거예요? 안 패리지만 나무조건 져서 그래요. 자 한번 돌려볼게요. 어 아니 아니야 아니, 지금 한번 돌려볼게. 야 이거 이거 아니 아니 이건 아니지 이건 나 에이스 번 잠깐만 아니,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니 여러분들 여러분들. 여러분들이 에이스번이 좋다고 얘기하실지 몰라서 제가 에이스번 승률이 이런데 아, 아, 아, 아 바꾸겠다는 게 아니야! 아, 할 거야! 자, 일단 아이템 하나 돌려볼게요. 네. 아, 왜 그랬죠? 나한테, 나한테 왜 그랬죠? 아, 주작이 아니라 아, 이거 두 개의 페널티를 걸고 룰렛을한번더 돌려서 에이스번이 떴는데 노템이 또 나온다고? 아무것도 없어! 자, 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이템은 아무것도 없어! 있었는데, 없었습니다! 아, 뭔가 좋은 아이템들이 세 개가 있었는데, 아, 없다! 뭘까? 아, 왜 없을까? 이상하다! 어디 갔지? 이상하다! 어디 갔을까? 아, 내꺼! 나 정글 가면 안 돼요? 나 정글 가면 안 돼요? 진짜 맞아. 노템으로 두개갈 테니까 한번더 돌리게 해달라고 한건 나였거든? 웃긴 거는 룰렛이 눈치가 있나 봐. 뭐랄까. 이상하게 요즘 룰렛이 노템이 잘 나와. 아니, 이상하게 잘 나와요. 이상하게 뭔가 감정이 이렇게 복받치는데? 일단 몰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심지어 우리 이거 어떡하냐. 이거 탱커가 없다. 이거, 이거 압류 메타야. 이거 무소운 메타가 아니야. 그냥 나다 뺏긴 거야. 죄송해요. 잘못했어요. 한 번만 봐주세요. 우리 심지어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한 번만 벗어나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안 그럴게 아 뭐를 안 그래 안 그러긴 어 계속 그럴 거야 아 죽어 죽어 죽어 아몬드 구워버릴 거야 아 죽어 아, 피하고 아 좋아 좋아 아, 할만해 할만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거 맹화 터지면 싸울만 하거든요 자자자 자, 자, 자, 할만하다 할만하다 아 충분히 할만하다 이 아몬드 자식 아! 삐약이! 오! 아 죽어! 이중인격이라니요? 아니에요! 얌! 아 진짜 어떡하냐? 할수 있... 만목구리 께서 살려주셨어 이거 한번 봐줄 테니까 다시는 오지마 이런 거죠 그죠? 알겠습니다 다시 부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앱솔님이안 움직이시지 이거 나 정글 돌라는 계신가 안 움직이시는데 다시 지면 슬프고 여러분 저는 약간 그런 사람이에요 죽창? 대나무입니다 딜을 그 데미지를 잘 넣기도 하고 어 데미지가 잘 들어가기도 하는 에, 그런 사람입니 아, 내꺼! 진짜, 제발, 제발, 제발! 아, 아니, 유튜브 각을 제대로 만들어주시는데, 아주? 어? 아주 잘 만들어주시는 걸 너무 기분이 좋은걸? 우쭈보 좋을까, 이걸? 아, 진짜! 나 들어오셨다. 이유가 있으실 거야. 절대, 우리, 심지 여러분은. 아, 죽어! 제발! 아, 스킬 처음 배워. 아, 나 스킬 처음 배워. 아 기관총 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기관총 안 돼. 아 안돼 제발 제발 내가 잘못했어 아 딜이 안 들어가 이거 축구왕 슈토리야 뭐야 자, 자 이거 이거 자 내가 이거 또 캐리 할수 있거든 자 내가 마냥 노템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자 피해주고 자어자자 어. 자, 자, 플러스 파워 하나 둘자자자 아이고 그게 제발 자자자나이스나이스나이스 이쪽으로 이쪽으로 피하고 나이스 좋아 좋아 도망쳐 도망쳐 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어 피했죠 어어어 해보세요 해보세요 어어 뭐요 뭐뭐 뭐요 뭐뭐뭐뭐아 뭐. 무서운데요 아 죄송해요 제발 아니 와와나 거의 저건데? 나 우디르급으로 태대전난 빠른데? 나 너무 빠른데? 자자피함 자자자 자, 자, 자, 선생님 자자자자자자 자! 나나 자, 자, 자, 자, 자, 자. 나 진짜 진짜 기관총 괴물은 제가 만든 거 맞죠 뭐, 그죠? 솔직히 저건 내가 만든 게 맞아 아 죽어 죽어! 나몇킬몇킬 했지? 아1 킬했어. 자 아래 아래 쪽 막습니다. 아래 쪽 막아요. 아 제발. 자자자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노템이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. 생각해봐. 을 옛날에 그 노템 야도란 기억 안 나? 일주년 방송 때 내가 노템 야도란으로 캐리했잖아. 물론 자자맘 먹고 죄송해요. 그나 진짜 한 번만 해피나스님 나 미안해. 나한테 궁극기를 쓰면 안 돼. 궁극기 아껴야 되고. 자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지금 집자 집중을 못 해요. 아야 돼. 된다고. 자 일단 저거를 막아야되거든? 가자 가자! 막아야돼! 내가 할수 있는 거는 이게 다야!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막아야돼 진짜! 자자자할수 있거든? 자 최대한 막아 최대한 막아! 아니 진짜 제발 자 12레벨인데 나, 나쁘지 않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? 어. 동구기를 쓰기 전에 죽어 저좀좀 기다려 주세요. 아 조금만 기다려 줘. 제발. 아니 나 진짜 조금만 기다려 줘. 아니 그거 먹는다고 게임이 이게 인생이 달라지지가 않는다고 어디 가지고? 여 어디 가지고? 이대로 골 하나도 못 넣고 끝날 순 없어. 자 이거라도 넣게. 아나나 나 진짜 한 번만 살려주세요. 난진날 잘할게. 나 진짜 한 번만. 아맘 먹고리 죽여. 맘 먹고리 죽여. 죽어. 아 진짜 제발 제발. 아. 아, 열매 뱉어주는고 기분 나빠! 아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